삐까, 삐까, 삐까. 쭈!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니, 아입니다 네, 아니. 오늘의 영상은 제가 재작년 2020, 2020년에 5월 1일 날에 제가 유튜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5월 21일 날에 제가 승인을 받고, 이제 이번에 2022년 5월 2일 날에 이제 승인받은지 1년차가 되고 그리고 제가 유튜브 를 시작한지 2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2100명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저의 궁금한 점을 물어보는 Q&A를 해볼 거예요 Q&A가 뭐냐면요 저 아니한에게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저 아니아니가 답하는 시간이겠죠 요즘 10대 20대 사이에서 Q&A를 하는 사이트가 있어서 유명한, 유행한다고 명유 해요 근데 제가 사이트를 공유해서 하자니 그것도 너무 번거로울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밑에다가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 영상에 질문을 보고 제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답을 해줄 거고요 거기서 제가 뽑기 형식으로 두명을 뽑아서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어떤 선물인지는 제가 지금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오늘 3월 15일이라서 어, 3월 15일부터 오늘부터 시작해서 3월 마지막 주까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뽑기 형식을 해가지고 뽑은 두명에게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어떤 물인지는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통해서 제가 서로 막구독을 시작하면서 맺었던 분들과 일반인 구독자 분도 몇분 계시고 그리고 제 친구들도 있는데 이렇게 저 아니아니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많은 분들 또 승인을 위해서 같이 도와주고 같이 힘써서 시간 달리게 해줬던 분들 와 다시 한번 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나 궁금하셨죠? 이 옷은 바로 저의 유튜브 하면서 저랑 어 작년에 5월달에 같이 승인받으신 분 마초마리님이라고 해서 제가 그분의 챌린지를 먼저 시작을 해가지고 어 조금 이제 다른들에게 좀 많이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그분 마추마리 오빠한테도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방에서 그래서 스페너를 했었습니다 그스페너가 뭐냐면 약간 운영진같은 거라서 어, 매니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그 마추마리님께서 저에게 택배로 이거를 보내주셨습니다 참고로 입었던 옷은 아니고요 어뭐 그런식으로 입었던 옷이라고 많이 언급을 많이 하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전에 근데 입었던 옷은 아니고 집에 보관을 하셨는데 저한테 이 옷을 입고 방송을 하라고 했는데 제가 맞선 보니까 방송을 해서 피카츄로이 옷을 입고 방송을 딱 두세 번 밖에 안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 방송에서는 딱 한 번, 다른 방송에서 한 두세 번 정도 나왔는데, 어, 너무 이 옷을 안 입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번, 내일 실 내일, 술 8시, 8시에는 제가 선물 받았은 이 옷을 입고, 실방을 할거고요 어, 아무튼, 이 옷은, 그래서 마추마리님께서 실방에서 저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공개 자료 보실게요. 뿅! Let's get i 자, 우리 저, 어, 제가, 우리, 아니 아니님한테 제가 부탁을 좀 하나만 드릴게요. 어제거 막춤 그 막춤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음, 링크가 쭉돼 있는데 팔수하고 그 좋아요 그거 한 번씩만 계산 한번만 해주실 수 있... 그래가지고 제일 높은 부... 아니님은 몇몇등 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님은 몇등 했냐고? 커피 못 마시면 뭘로, 뭘로 줄까요? 햄버거? 어떻게 보내는지를 제가 물어볼게요. 예. 그 스타벅스인가? 아, 아니, 아니,님은 12위? 지금 12거는 거야? 지금 나한테 12거는 거예요, 아니,님? 12위? <웃음> 안 줘도 되는 게 아니라 못 주지, 12위인데. <웃음> 지금, 나한테 지금 12거는 거야, 지금? 12위라니, 지금. 아 힘들게 안쓰러운데 <웃음> 우리 아니님, 아니님한테는 제가 그 대신에 피카츄 옷을 보내드릴게요. 피카츄 옷. 예. 네. 피카츄 옷과 제가 애지중지 갖고 있던 인형 몇 개를 같이 보내드릴게요. 예. 네. 아 피카츄 옷이 있어요. 내가 한번 갖고 와 볼까? 갖고 피카츄 옷? 아 지금 빨래 빨래 널어놔가지고. 이 옷이 엄청 커요 이게 한 벌이에요 이렇게 그래갖고 얼굴이 아 잠옷은 아니고 이거를 뭐를 저저 저 아이들 그거뭐 하려고 이제 샀는데 입을 수가 없어 가지고 못 입었어요 예. 네. 다음에 저 아니 아니 아니요 제가 제가 입는 거아니고요이 옷은 그저여 아니 아니 님이라고 예, 계시는데 저분이 에 예, 상품으로 받습니다 상품으로 받았고요어 나중에 그저 대신에 어어 <웃음> 어, 그렇지 그거 입고 방송을 하라고 내가 보낸 거예요. 다음부터는 피카츄 목소리를 흉내를 내보라고.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저는 마징구예요. 이거 <웃음> 있잖아요. 저 안이님은 가면 고개를 꼭 이렇게 숙여요. 저그 도라에몽을 이렇게 들고 옆으로 이렇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징구예요. 예. <웃음> <웃음> 네. 네 보시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저한테 주신 선물에서 정말 의미가 크고요 근데 이용 말고도 인형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 아니 아니야 이렇게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감사하겠고요 자지금시간다 달리는 신분도 꼭 승인 받을 수 있으니까 힘내시고요. 그리고 우리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시국이지만 여러분들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고 손발 깨끗이 씻으면서 우리 코로나 오미크론 더 예방하고 더 조심하자고요. 끝으로 저 아니아니를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 주셨던 해주고 저를 많이 귀엽게 봐주셨던 너무너무 고마워요.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 아니아니가 열심히 많이 힘들고 그랬지만 다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채널을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니아니 아니 이뻐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안녕 빅딱 다